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형입니다 오늘은 상체운동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운동 전에 소고기랑 현미밥 좀 먹고 와있습니다 왜냐고? 배고프니까요 <웃음> 처음 시작할 운동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5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양발은 어깨 넓이 어깨는 봉보다 좀더 나가 있어야 합니다 힙은 뒤로 빼주시고 그리고 봉이 다리 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힘을 실어줄 때 하체에 힘을 주고 하체가 쭉 밀어줄 때 같이 등까지 펴줘야 합니다 등이 굽어지면 다쳐요! 다쳐요! 고개는 정면 보고 허리는 선자세 전 이제 막 시작한 헬린이다보니 자세가 좀... 이 운동은 루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으로 할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양쪽 20kg씩 추가합니다 이 운동을 함으로써 코어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근력 및 순발력을 발달시키고 체지방 줄이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또 추가합니다 또 추가합니다 마지막 세트 또또또 또, 또 추가합니다 오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여기까지 무리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처음에 뽑는 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똑같습니다 다만 뽑은 상태부터 시작하는 것만 다릅니다 중심은 엉덩이 쪽으로 두고 등은 잡히는 느낌이 나도록 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장점으로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만 무리하게 했을 경우 허리 부상이 올 수도 있고 근육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척추 중립 및 숄더 패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차차 나아질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시선, 대학선,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래플다운입니다 10개씩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광배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의 하나이며 케이블이 머리 위에 있는 머신에 앉아서 다리를 고정시킨 후 케이블에 부착된 공을 손등의 뒤쪽을 향하게 하여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서 잡아줍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봉을 가슴까지 잡아당겼다가 놓기를 반복합니다 동작 중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와 팔꿈치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15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체 운동 위주로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